짠! 오늘 일주차 되는 날. 오늘 눈 뒤트임 실밥 풀고 코 소독하고 이마 소독했어요.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아팠어. 원래 뒤트임이 실밥 푸는 게 진짜 아프다는데 하나도 안 아팠어. 거기다가 여기 녹는 실로 해줘가지고 겉에만 살짝 자르면 돼가지고 하나도 안 아파요 치도안 나죠. 실밥 녹는 거. 음. 응. 이렇게 1자차 아직은 많이 부어있어서 여기랑 코가 옆모습 정면 코 이렇게 올렸을 때도 콧구멍도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여기가 완전 일자였고 여기는 동그랬는데 저는 그래도 마음이 좋아졌어 만족